찍시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하이니님 만났습니다 안녕 이 <웃음> <웃음> 무슨일이래? 갑자기 오자마자 모자를 주으라고 뭔일이래? <웃음> 리모컨 오이. 사용법을 이제서야 알았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그리고 세븐와 문. <웃음> <웃음> 막 아니 막해 그냥 막 문. 또 우리 좋아요. 우리 400명 유튜버와 100명 유튜버의 <웃음> 우리 총 500명 유튜버의 퓨전 <웃음> 아 네. <웃음> 베네타에서 새로 나온 모, 그 가방 모양이 딱요런 모양이에요. 이게 아, 그 바나나 네. 스타일이 계속 몇년 전부터 계속 유행이었어. 요근데 네.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색깔이 예뻐서 한번 도전해 볼까 원래 노란색 색깔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되게 매칭이 잘 돼서 많이 매고이 있어요. 한번 해인 씨가 뽑아주세요. 해인 씨가 빼자. 어, 그냥 눈 깎고 해인 어, 씨가 하면... 빼자. 네.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는 국물이에요? 초콜릿. 아니, 저번에 따피씨 그 가방에도 초콜릿 있었잖아요. 근데 저는 응. 초콜릿은 안넣다는데 원래 한식파에요 <웃음> 맞아요. 그거 맞다. 어, 그래도 맞다. 그래도 그래. 그렇다고 여기에 밥 공기를 들고다니면죠 <웃음> <그치> 이렇게 주먹밥이 나올 수도 없으니까. 아쉬웠어요 한식파와 어. 간식파. 어, 어. 음. 나는 두 번째. 네. 이렇게. 어. 어, 오늘 이거는 어? 간단하게. 어. 저번에는 립스틱이 두 개였는데 요번에는 좀 하나만 가져왔어요. 왜냐면 오늘은 그냥 촉촉한 립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빨갛게는 표현은 안 되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. 아 근데 티는 안한 듯. 오케이. 안녕하세요! 안녕하요2분 그리고... 세븐! 세븐. 세븐. 브랜디의 저희 입점에 있으니까 그리고 세븐이라고 치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 다양한 여러 가지